배배 어머니 참던 울음이 기어 나오는디 키집애도 너떨어그는것다 알면서 왜자식빠지래든배배아버진 다인 소시, 점정말이오 크게 울진 못하고 성낸 두께비를 주소에 뱃떼기만 푹덕푹덕 잡아가가라고 저 입어 놓았다. 동네 젊은 부인들은 어린애들 손길 잡고 굿굿 섰다가, 우리가 이럴 줄, 저부모 마모들을 거, 아. 애들은 저희 어머니 오니까 걱정스러워서 얼마나 <웃음> 많라고난 아, <울리 말라며. 웃음> 아버지 뭐가 일리 6네8 9 9 울었다고. 동네 할머니들은 아이고 5 16 17는8등어느지11 1만 모두 다4중은눈6 1을18 19 10 11 1 아버지 이이이이16 아버지, 1 삼눈석달이 열사. 살 구타는 줄은 알아서 이승과 조승이길이달어졌었어 어머, 니 이... 아, 이... 이... 머니채 이... 이... 나 이... 이... 하지 마라 이... 이... 아버 이... 이... 이... 참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엄 하울이 아버지 약도 춘풍 불에이면 하인 치솟 악화래부 순산이 지난 꼬이 지고 싶어 지가니며 박명환 대변 죽고 싶어 죽었겠어 마지막 왔다 가는 <웃음> 주치리 소울리 앞집에 놀려 나 보고 갔어 <웃음> 소울리나 우리 계집애도 같은 값시 붙을려면 박사무단 뒤부터 거요 뭐요 여자한테 붙었으면 실컷 말이나 만 반갑구나 반갑군 <웃음> 목소리 들으니 반가구, 나, 자리 뗄니, 자리 뗄 마지막 왔다 가는 길이 전에 자꾸 놀던 손목이 난 분씨. 저 집에도 가자, 가자 하니까 어떡하니, 저 뗄니. 그럴 줄 알았디. 아이고, 너 그럴 줄 알고. 거만두 다다. 죽었다고 말지 않으나 그만그어다 손목 썩어지 애리도 내 탓은 하지마 이번 가는 길이 두 놈에게 잡아 없이 구야가겠다 미신 믿는 양반들 그를사라야성니 손목이 아몰아무하더니다시겠 아이고 흥러도 그리니 그린, 나도 그릇다 그러다 손목 썩어지 내려두면 어떻거겠니 가니까 그러니까 상톤 돌리고 손만 내밀어 주자고자 쥐어볼래 번쥐어봐턱 잡더니 한마디부터 잊지마라 시부모 모양 극진이고 승승군자 가장군규 교르디 말고 잘더래다